안녕하세요 유번호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제가 이렇게 필사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라. 잘 잤냐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좋은 아침이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고 즐거운 하루 되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이 되고 맛있게 먹었느냐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에너지가 솟고 커피 한잔 놓고 간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몰렸던 피곤은 도망가고 수고했냐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일의 꿈을 볼수 있고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라는 위로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세푸라 코브라 피첼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라 중에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네, 이렇게 또 제가 필사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사람은 누군가와 곁에 함께 있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존재다 함께 밥을 먹던지 얘기하던지 잠자던지 이게 안되면 자주 아프고 속글퍼져 뭔가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 서로 목표나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쌓인 고단함이 사라진다. 누군가를 만났고 알았다는 기쁨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의 감정이요 상처받기 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가장 따뜻한 삶의 순간이겠지. 인생은 짧고 우리 여행 동반자들은 기쁘게 해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니 민첩하게 사랑하고 서둘러 친절해라. 헨리 프레드릭 아미엘 함께 한다는 것 중에서 안녕하세요. 유관호니다 어, 오늘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네. 제가 이렇게 필사한 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자신감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초저함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걸을 때도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위 환경에 기죽지 않으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당신을 놓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당신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당신의 노력은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할 것이다. 카네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제가 필사한 글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눈앞의 벽이 너무나 커 보여도 쉽게 포기하지 마라 지연은 거절이 아니며 당신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 거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늦어지는 만큼 당신의 기대보다 더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많은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벽은 여러분을 멈추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벽은 여러분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지 일깨워 주려고 있는 것이니, 벽.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네, 이렇게 또 제가 필사한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이겨라" 조급해 하지 마세요.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이성을 잃어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창조와 생산이 중단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못남을 한탄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세미얼 스마일. 오늘 여기까지.